안녕하십니까 1위 t 입니다자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 여기에 블루길이란 녀석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통발을 두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통발로 블루길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 두번째 통발 여기에다가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기 하나랑 저쪽 밑에 하나 있는데 블루 길이가 좀 많이 들었어야 될텐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뭐 들었네요. 가까이 있는 거, 뭐 들었나? 뭔가 들었어요? 아 통발 오늘 통발 두개 던졌는데 통발 하나에 쥐가 죽은 게들어갔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쥐들이 거기로 파고들었다가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많이 잡았네요 우와 와, 미꾸라지 진짜 커요 와. 자자 우리 친구들 조심히 가요 와보들치 엄청 큰게 있네 야 제가